안녕 여러분 제가 8시 15분에 일어나서 제가 새로 사귄 친구랑 그 이전에 있던 제 친한 친구랑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또패메하고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밥을 차려야 돼 물기가 있으니까 일단 가스벨브를 열어주고 불을 켜줄 거예요 물을 증발시켜야 돼요 안녕 여러분 제가 밥을 하려 했는데 지금 오랜만에 단이랑 별이랑 같이 편의점에 가려고요 홍이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못 만나고 너무 슬프네요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멀어요 제들이 저기 있어요 홍배들 입고 있네요 전 얇게 입고 왔는데 와 염색했다. 당신들 안 찍고 있어요 바보들랑. <웃음> 다 야, <하>. <웃음> 야, <웃음> 은하 야, 어. 안녕 뭐하냐? 어리밤만 발랐지. 맞다. 야, 카메라 해줄게. 찍있냐 어? 네. 오늘 일일 카메라맨. <웃음> 너 오늘 진하게 발랐다. 나 나만 연하게 발랐어 뭐야? 뭐야 이제 섀도우 했다. 나도 섀도우 했는데. 오나 알아도 그렸어. 진짜?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야 <웃음> <웃음> 토마스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. 야, 토마스 는 미녀 같다. 아니, 내가 이을 때가 이 토마스 와칭. 어때요? 토마스 닮았나요? <웃음> 야, <너> 이렇게 닮았어? 왜? 우웨. 쉐리 쉐치. 너 친구들이 너 유튜브인 거 알아? 알아. 알아. 아, 어. 오늘날 실제 모르겠어 실제 올이래요 패배론 이러 아닌데? 아니야 이치하죠? 내가 니들 만날 때 안녕 땡땡아 할 거야 아, 나한테 그럼 나 냅다 칠거야안녕하는난 도망가고 없을 거야 예쁘다나나나어요 이영이... 앞에 보고 걸어요 차와 니 어, 어, 아 그냥... 네 차에 보면 수리비 내야된다니 몸보다 제가 먼저 부러질걸? That m o 이 e y toys. I don't mind t 진짜 t I don't mind 다 o it. 0 don't mind to it. I don't mind to it. I don't mind to it. I don't mind to i 성장에 다넣어놨거돼 아, 아, 앞에 보고 걸으라고. 주인공이라고. 우가 앞에 있어야 되나? 어. <웃음> 성이라서 그래. 아, 내가 앞에 가야 돼. 현지 방이 되겠다야. 그러니까 <놀람> 맞다. I 넘어지는데... n o w how much I'm going to be to the c o 나 l e m h e l l o m y name is k i n t i a t i h a is i h a w a t i h is it? a i t a s it? w i h w a is it? i 고 올게요. 이거 먹을 거예요. 장난. <웃음> <잘가 알 geolata> <웃음> 안녕 여러분. 지금 애들하고 놀고 한5 시가 된것 같아요. 너무 피곤하네요. 이제 자려고 합니다. 이주인데도 이렇게 많이 컸는데요. 지 치즈 모욕 시키고 지금 목욕시키고 와가지고 <웃음> 살도 많이 쪄가지고 치즈 드라이기가 갑자기 무서워졌나 봐요.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. 안녕. 아, no.